화어 보이스 박지현이 미스터 트로트 경연 동안 응원해 주었던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23일 박지현의 SNS 인스타그램 계정에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앞으로 자랑스러운 가수, 멋진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박지연의 글이 게시되자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2천 건이 넘는 좋아요와 팬들의 열띤 응원 댓글이 이어졌습니다.